네, 안녕하세요. 예, 공법의 희망 합격을 향한 용기 박기용입니다. 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사항은 도시군계획설 사업, 지구 단위계 관련된 문제를 다섯 문제 정도 골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죠. 국토개법상 도시군계획설 사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어, 도시군계획설은 기반인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기로 결정된 시설이다. 맞죠? 자, 도시군계획설이라는 것은 기반인설 말하고 기반 인설이 계획으로 결정된 인설을 말하죠.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따라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설이다 맞죠? 2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같은 도 관할 교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여기서 둘 이상의 시군을 보면서 생각나야 될게 있어요. 키워드로 수업시간에 계속 정리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둘 이상의 행정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된다든지 또는 뭐 계획을 둘 이상 행정계획을 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러니까뭐 구역을 지정하다가 둘 이상 행정구획을 치게 됐다 또는 그 사업을 하는데 둘 이상 행정구획을 치는 사업을 하게 된다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항상 협의를 먼저 한다 그랬죠 협의를 해서 결론은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일을 할 자를 정할 수가 있는데 다만 공동으로 하는 거는 공동으로 계획을 입반한다 맞을 수가 있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뭐 그럴 수가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는 이제 일부만 되는 거죠. 공동으로 시행하는 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능력 없는 자가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그런데 조합이 사업을 잘 못하니까 시장구소 득이나 또는 토지특공사 등과 공동을 한다. 그런 공동시행은 있어도 특별시장과 가격시장이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 입안 공동수입 공동시행은다 있을 수 있어도 공동으로 뭔가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틀게 된다그랬죠 공동 지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기억을 해놔야 되고 소위같이 공동으로 같이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일을 할 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군계획술사업이둘 <웃음> 이상 행정기 걸치는 경우에 사업을 하는데 도시공객설사업은 특별시장, 과격시장, 시장문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을 하죠. 근데 사업을 둘 이상 특강시군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됐다. 이럴 때는 협의부터 해야 되죠. 그 협의를 해서 공동시행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죠. 특별시장, 과격시장은 다 사업을 잘 하기 때문에 공동시행은 안 되고, 공동을 안 하니까 할자를 정해야 되죠. 그 사업을, 시행할자를 정한다. 그래서 여기 틀 속에 딱 맞는 내용이죠. 둘 이상 특권집을 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그 사업을 누가 할 거냐 시행자 정하는 거고 그 협의가 안될때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 둘 이상 시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이걸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심행자를 정하는 거고 둘 이상 시도에 걸 때는 국토부가 심행자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 틀을 가지고 지문을 다시 보면 이번 주문 다시 보죠. 도시공객설 사업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쳤다.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올 얘기가 협의, 협의라는 네,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죠. 아무리 봐도 협의한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시행자를 정하는 거고, 그 협의가 안될 때는 이제 위에서 나서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게 같은 도니까 국토부 장관이 나서면 안 되고, 어, 위에 있는 시장군수 위에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음. 다음 3번 어, 토지주택공사는 도시공개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권을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 이말 보면서 민간이 생각나야 되죠 그리고 또 정리된 키워드인데 국토개발법 문제를 풀다가 <웃음> 다음에 이두개의 단어가 나왔을 때는 민간부터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문 내용에 시행자 지정 동의 이 말이 보이거나 또는 보증 이 단어가 보이면 민간부터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보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동의받아라 이 말이 나왔어요. 앞에 이제 무조건 민간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공사가 나왔죠. 민간은 동의받아도 공사는 동의를 안 받죠. 근데 공사니까 동의받지 를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 이걸 맞는 거죠. 공사대 동의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린 거고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4번에 도시공개설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특수예정일, 중공예정일 포함되는데 이런 내용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시획 내용까지 뭐 기억할 순 없으니까 이런 거 이제 뭐 지문에 이렇게 생산지문들 나오면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답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 5번은 지분이 긴데 보면 뭐대지행 또는 원상위복 이런 말이 보이는데 이 단어들은 <웃음> 틀린 내용으로 내는,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냥 끝에만 보고 그 있다면 맞는 거로 없다면 틀린 거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실식의 인간의 내용과 다르게 뭐 사업을 시행했다. 그럼 당연히 원상의 명령을 할 거고 명령을 했는데 명령대로 안 한다? 그러면 대집행을 통해서 강제를 하겠죠.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을 할수 있게 되는 거니까 5번은 맞는 거고 답은 네, 2번이 답이죠.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개법상 도시공개백시설 사업 사업의, 시설에 관한 설명인데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 1번에 보면 도시공개백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끝에 보니까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 나왔어요. 도시공개백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여기까지만 봐도 기간은 20년이 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날이 돼야 되는 거죠.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래서 다 읽을 필요도 없이 답은 5번이 되는 건데, 이거 내용만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이 토개법에 도시공객설사업 관련해가지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관한 그 특례 규정들 두고 있죠. 그러니까 시설을 결정해 놓고, 그 오랜 기간, 그 사업을 집행하지 않을 때, 관련되는 상들이 있는데, 시설 교통 후시가 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관련된 사항이 2년 지나도록 사업 안할때 10년 지나도록 사업 안할때 20년이 지나도록 사업 안할때 그 관련된 사항들이 있죠. 각각 정리가 되어야 되죠. 2년 동안 사업을 안 했고 그러면서 단계별 집행객도 수립을 안 했고 수립을 했는데 1단계에 포함이 안 된다. 이때 그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 허용되는 사항이 있죠. 그 내용이 있고 10년 동안 사업 안할 때는 매수 청구라는 사항을 두고 있고 20년 동안 사업 안할 때는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사항을 두고 있는데 실효에 관한 내용이 이거죠 도시군객설 결정의 실효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객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자체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긴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키워드를 빨리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항상 결론을 먼저 보는 훈련을 잡고 해야 돼요 시설결정 나왔는데 끝에 보니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8월 이제 20년 그리고 다음날 이걸 찾아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를 가서 보면 어, 지문을 길어도 시설결정이 끝에 보니까 효력을 잃는다. 그럼 당연히 어, 20년 동안 사아라니까 20년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도시군계백설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가 1번, 시설교정고실로부터. 끝에 보니까, 매수를 총간다이 말이 나왔죠? 매수 금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야 되죠. 관련 내용 다시 보면, 장기비 집행시설에 관한 조치로서, 2년 동안 사업 안 했을 때는, 그 단계별 집행 수입안하고 1단계가 아닐 때,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대처이런 사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사반할 때, 이때 매수, 청구. 20년 동안 에 사반하면 시설 규정이 실효에 관한 사항을 각각 두고 있는 거죠. 기본 흐름, 흐름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 내용은 당연히 틀린 게 쉽게 보여야 돼요. 그 매수, 청구, 이거는 10년 안에 사반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니까, 1번은 뭐더 자세히 읽을 필요 없이 틀린 거고, 이번에도시개발급 규모가, 150, 150만 제곱미터인데 공동구로 설치해야 된다.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는 면적이 200만 초과하는 일정한 구역에서 공동구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150만 틀렸고. 3번에 공동구가 설치됐을 때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지하 매설물 중에서 공동구에 수용될 되 거는 다 공동구에 수용 되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수용하기 문제되는 게두 가지가 있죠 하수도관하고 또 하나 가스관 이거는 공동구에 그냥 넣어놨다가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가스가 폭발이라도 하고 하수도가 막 누수가 돼가지고 막 상수하고 섞이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두 가지만큼은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한다 그러니까 3번은 맞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건데 답은 3번이고 4번에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안전 유지, 안전 유지 수립시행한다 그래서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은 매년 만드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죠 요거는또 모아서 외운 바가 있죠 공법에는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된게 6개가 있다고 했죠 기관성 정침리 이렇게 외웠죠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기본방침 리모델링기본계획은 모두 5년마다 타당성투라는 거고 반기마다 지금타는게두 가지가 있죠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반투, 반조 그래서 여기서부 연결해가지고 기관성, 정침리 그리고 반투, 반조를 기억했죠 그리고 정침리세 가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입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 5년 단위 수립한 계획이 하나가 있는데 공동구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다 모아서 외운 사항이니까 이 내용은 뭐 틀렸다는 게 쉽게 판단되죠. 매년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5번에 시설 규정한 고실로부터 10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10년 되는 날효력을 잃는 다 나왔으니까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돼야 되죠.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국토개법상 지구단위계획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이 되죠. 다음 2번에 뭐 두개 노선 대중교통결정지 내용이 뭐 나왔는데 끝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요 결론을 먼저 딱 봐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를 보면서 생각내는 게세 가지죠. 정택 10년, 공시삼녹주삼 이게 생각나야 돼요. 잠깐 고치고 넘어가죠.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만잘 정리하면 뭐 계획의 내용이나 뭐 해제시료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구역이 가는 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이거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 구역 지정에 라한 상이 복잡하게 법에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지구 단위계 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계 획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도시 지역 외에서 지정할 때가 또 있죠. 지구 단위계 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이게 법에서는 두 페이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외워요. 못대보니까 단어 두 개만 보면서 판단한다그랬죠첫 번째 지구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구단위계 구역 이름에 지구가 있으니까 단어 중에 지구자가 붙은 거 택지개발지구나 용도지구 용도지구가 경관지구든 고도지구든 지구자가 붙은 거는 다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되는 지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산업단지 등등 개발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나오면 그 앞에서 찾아야 돼요. 지구자가 보이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 개발되는지 그래서 두개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맞는 거고 여기 없으면 틀린 거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정비구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그래서 줄여서 정, 정택 10년이라고 해온 거죠 그 정택이가 교회를 다녀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운 거죠 정택 10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원이나 시가와 조종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 내용을 바꾸니까 개발자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이런 식으로 속이니까 정확하게 공원에서 또는 시가바주정각에서 해제된 거다. 면적은 30만 이상이다.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외울 때 공시, 공시법을 생각하면서 외운 거죠. 공시법 순님하고 술을 먹었는데 안주가 해삼이었죠. 공시 해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었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요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로 녹주삼. 그래서 월급을 주세요 줄이면 녹주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세 가지가 딱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정택 10년, 공시해산, 녹주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할 때가 있는데 도시지역 외에서는 아무데나 지정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하기 위한 거고 도시외지역은 다 기본적으로 보존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지정할 수 없고 첫 번째가 이제 계획관리지역인데 도시지역 외지역 중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한 게 계획관리니까 계획관리에다 지정하는 건데 다만 계획관리면 100%로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관리가 50% 이상이면서 나머지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인지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주변에 있는 토지가 일부 포함되는데 계획관리 주변에 있는 토지는 같은 관리인 생산관리나 보존관리가 있을 거니까 이게 이제 포함된 형태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을 때는 여기다가 지구단위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단 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위치해야 되느냐 이 요건이 있죠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지구단위계구역을 계획 지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개백관리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 개발진흥지구다 주특계다 라고 외워져 있어야 돼요 주특계 그 외에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리고 관광위 도시 외 지역에 위치하면 다 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키워드 뭔가가 생각나야만 풀리니까 일단 크게 지구단위계 구을 지정하는데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도시 외에서 지정할 때가 있는데 지정할 수 있다가 보이면 지구와 개발 지정해야 한다가 보이면 정택식년 공시해삼, 녹주삼 도시 밖에서 지정하는 게 나오면 요건에 맞는 지역 이걸 쭉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다시 문제를 가서 보면, 자, 2번 질문이죠. 2번 질문을 다시 보면, 끝에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생각나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정택 10년, 두 번째, 공시해산, 세 번째, 녹주상. 이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으니까. 그냥 틀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노선이 몇 개냐, 이걸 막 따져요. 근데 생각하다 보면, 생각나 그, 입주기 제최소격 관련해가지고, 세계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교통지 1키 m 라는 위치한 지역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것 그런 때문에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지 말고,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해 야한다달 보면서 정택신년, 공시삼 녹주삼, 떠올려서 그 중에 하나가 있으면 맞는 거고, 없으면 틀린 거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틀렸, 어, 번 틀린 거고, 정답은 2번이죠. 3번에, 시도의사는, 여기 끝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가 나왔죠. 지정해야 한다가 나오면 정택심년 공세삼 시 녹주삼 지정할 수 있다가 나오면 두개 중에 하나 지구자가 있는지 개발되는 지역인지 찾는다그랬죠 여기에 지구는 없지만 개발되는 지역이 나왔으니까 맞게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이 구역개발될 거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수립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죠 수립 기준 지정 기준 작성 기준 다 국토부 장관 다음 5번에 지문이 엄청 긴데 끝에 보니까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나야 될 거는 정택 10년 공시해삼 녹주3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 정택이 중에 하나죠 정택 중에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정택 10년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정해야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된다 기본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에 맞게 하도록 되 있죠. 단 예외가 있는데 가설 건축물 일정한 기간 안에 철거가 예상되는 건축물인데, 그계획에꼭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철거가 되니까. 근데 그 가서 건축물인데,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겠죠. 맞고, 3번에 시장문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이 안한 도심관리 계획은 시장문수가 결정한다.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죠. 맞고. 4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교를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또 보니까 끝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정할 수 있다가 나오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생각나야 되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구냐, 개발이냐. 이거 찾고. 지정해야 한다가 보이면 정택심년공시해삼 녹주삼을 찾는다 그랬죠? 도시외에서 지정하는 게 나오면 두개 중에 하나. 계획관리가 50% 이상이면서 생산관리권이나 보전관리또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때는 주택계 요요 내용들 을 떠올려서 풀는겁니다 다시 문제로 가서 보면 <웃음>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 지구는 없죠. 근데 앞에 있는 게 관광단지네. 관광단지. 관광단지니까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되는 지역이 앞에 나왔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여기서 어, 도시공개기설사배 관한 사항과 지구단 관련된 문제 일부 좀 풀었고,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도시기발법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출문제 몇개 풀어서,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